많은 분들이 환부에 이 여드름 테이프를 많이 붙이고 오거든요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테이프를 떼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라임의 강원장입니다 여러분 여드름 왜안 짜세요? 나빠질까봐? 흉터 생길까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여드름 환부에 이 여드름 테이프를 많이 붙이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테이프를 떼드립니다 <웃음> <웃음> 테이프가 뭐 여드름 치료를 완화시킨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테이프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붙일 수 있는 거고 여드름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약재를 발라두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재생 테이프 같은 경우는 여드름에 붙일 때는 여드름을 완벽하게 압출하고 나서 붙이셔야 됩니다 여드름균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속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훨씬 더잘 자라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드름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는 곳에 딱 붙였다고 해봐요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균이 더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드름을 깨끗하게 짰다 그러면 붙이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거기는 환부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무심결에 사실 이 환부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붙이는 게 좋아요 얼마 동안? 한3일 정도 근데 이게 사실 좀 접착제잖아요 접착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접착제에 대해서 접착제 접착제에 대해서 나 원래 발음이 안돼 항염제 항염이 있어요 함염자, 항염. 접착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걸 붙이고 난데 굉장히 가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접착제를 따라 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약간 좀 빨갛게 되면서 약간 색소침착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다른 부위에 한번 패치를 붙여보시고, 한 6시간 정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드름은 짤 타이밍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같은 경우는 여드름의 가장 초기 단계인 면포부터 짜기는 해요 뭐 흉터라든지 색소침착 이런 것들이 별로 남기지 않고 좀잘 치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치료를 하지만 사실 집에서 면포를 짜는 거는 하늘에서 불닭이야 못하지 안 나. 보여 못 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딱 만졌을 때 보면 약간 아프고 그럴 때는 사실 여드름을 짜면 안 돼요 우리도 안 짜요 왜냐하면 그때는 조직이 잔뜩 부어있고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안에서는 막 염증이 진행이 되려고 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리 눌러도 압출도 되지 않고 이 조직이 더 훨씬 성막이 되거든요. 그 단계가 지나서 약간 염증이 조금 수그러드는 단계가 있어요. 만져보면 좀덜 아프고 약간 여드름, 고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단계에서 압출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병원에서는 그걸 볼때 짜두는 사람이 조직을 이렇게 다 늘려서 봐요. 당겨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 안 보이나 이 보이는 시점에서 여드름균이 있으면 거기 가운데를 탁 오프닝을 뚫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대부분은 모공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뚫은 다음에 적은 압력에도 사실은 여드름 압출이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짜야 되는데 사실 난 진짜 너무 보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렇죠그 여드름 압출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병원에서 짜거나 아니면 정말 잘 짜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근데 내가 지금 급하게 뭔가를 해야겠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노란 여드름만 짜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단계는 사실 잘 짜여지거든요. 딱 만져봐도 압출하고 나서 만져봐도 이게 좀 깔끔해요. 그럴 때는 여드름 연고를 붙이시는 게아드는 연고. 어, 맞아. 여드름 테잎를 붙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드름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여드름 패치를 붙이는데 그때 붙이는 게 아니고 깨끗한 상태에서 잘 배농이 된 상태에서 붙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